자, 자,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렇게 나라 돈을 굴리는 기관들, 많습니다. 도대체 이 은행 어떻게 알았는지, 뭐 주식 투자도 했다고 그러던데, 거의 괜찮습니까? 어, 사실 뭐. 규모가 이렇게 뭐 크다라면 크고 뭐 작다라면 작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투자로 유명한 수치하려고 수치하려고 곳입니다. 네. 네. 아, 그런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예. 무량은행으로 봤다는 얘기가 음. 될것 같으니까 굉장히 안타깝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KIC라고 해서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는 저 주식을 들고 있다가 먼저 파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만 보면 이건 분명히 악재지만 이걸로 인해서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 속도가 더뎌질 거다라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수 있잖아요. 네. 이 상반된 시각이 네. 지금 부딪히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해야 될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 이산소식 그... 나올 때는 귀하의 그 계좌의 돈이 노쇼.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걸보이스피 이것에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 t y 인센의 이되집을 운영하는 한인사장에 그런 이유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지구촌 뉴스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도 뉴욕 증 시 주요 지수가 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파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일부 은행들 주가는 폭락했는데요. 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불안심의 차단에 반반 나섰습니다. 반반 자, 이제는 다음 주 연방준비재단이 장세를 보이던 뉴욕정시 주요지수가 월요일 장을, 장을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긴급 조치가 일단 효과는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주식시장 개정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연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과 예금은 안전하다며 불안심리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The money will come from the fees the banks pay into the deposit, the into the deposit the insurance fund. Every American should feel confident. 하지만 일부 지역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주말 사이 연준과 JP모건이 긴급 자금을 투입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60% 가량 폭락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이 40% 넘게 빠졌습니다. 예금에도, 예금 보호 조치도 전에 보호 조치를 발표한 건미국 역시 현 사태를 3, 위험하게 보고 있다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구독 서비스나 음, 동물 구독 서비스는 음, 월정액 내면 고양이를 구독 로를 번거로운 신은은고가 마음에 안 들거나 기지 못할 역시 은행주 하락폭이 컸던 유럽 주요국 증시는 전체 종가도 큰 폭으로 공개됐다. 떨어진 채 장을 SNS는 마쳤습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원인으로 상승을 지목되면서 상승을 관심 수습 관심은 수습 다음 주 열릴 연준 통화정책 회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골드만삭스 등 일부 기관들은 더 이상의 맞았는데요. 금리 인상은 무리라며 금리 동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밤 나올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만만찮은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습니다 여기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원주. 이 힘든 일을 1년 365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고객들이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예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예금주는 현지시각 13일 월요일부터 은행에서 예금 전액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금융당국의 예금 보장 한도는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3천만 원가량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측금 중 95%가 비보호 예금으로 추산됩니다.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요 고객인 신생 기술기업들의 연쇄 도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끄기로 한 건데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오늘 폐쇄 조치관은 은행들 조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되기 앞서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CBS 방송에 나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on create contagion to others that are sound and a goal always of s u p e r v